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마스팸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애니는 체인소맨 12화를 리뷰해볼게요 아키는 고스트에게 목이 졸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히메노와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미생년미스와셀なんて最低な先輩だな미생년 나노? そうだけど 残자 후회になって 何かに寄りかかりたくなったら返し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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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트를 죽이는데 성공한 아기 해비, 스고니 오마이, 도시에 고아니 던 한편 덴지아 파워는 사무라이 소드를 잡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중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좀비들이 있었습니다. 젠지는 파워에게 그냥 조용히 가자고 했지만 이나이 덴지는 파워를 버리고 다른 층에서 사무라이 소드를 만났습니다. 사무라이 소드는 덴지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동료들을 죽인 죗값을 받는다만 추앙을 한다고 합니다. 切り殺すんじゃねえのか！死ね！ <笑> a 무라이 소드에게 밀리고 있는 덴지파무라이 소드는 발 e 수로 i 지의양 n a 잘라버렸습니다. 사무라이 소드는덴지에게 죽기 전에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인 것을 사과하라고 하지만 이소아지 <목소리>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반달 두기된 사무라이 소드. 대노 <놀람> 칼라 놓たら사 a 부다츠의 가라다도 끈 뚫었다. 켄지는 사무라이 소드를 <소들을> 어떻게 <놀람> 참교육할지 <참격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이 솔직의 번갈아 가며 사무라이 소드히말해을걷어차다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말하지만히메노의 솔직히 보고 생각이 바꿨는지 아 키네 천국에 있는 힘메노에게메시지을들려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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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와 파워와 아키는 신사에 들리고 공원에서 놀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셋이 사이좋게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키는 베란다에 나가서 힘에다가 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덴지는 꿈속에서 포치타를만났는데오지포치 준비한 영상이재미있었친구이구독과 좋아요 알 친구는 도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이이이구구